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저희가 사주를 한명 가져왔어요. 네. 봐주세요. 네. 여자분이시고요. 네. 연세라고 하기도 그렇고, 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음. 뭐 애매한, 음. 어, 애매한 나이인데 참 멋있네요. 아, 멋있어요? 네. 여자? 네 <웃음> 뭐라고 설명해야 돼 진짜 <웃음> 아, 애매해요 애매한 참 멋있는 사람이네요 자 시집 안 갔죠? 아 그런 기운이 있어요? 응오 뭐 그건 나중에 가... 알려드릴게요 <웃음> 어. 일단은 안 갔다고 나오는데 아 그래요? 어. 안 갔다고 나오고 일단 부채방으로 흔들고 싶지 않아요 어, 그냥 네. 얘기 드릴게요 네. 왜부채방으을 흔들고 싶지 않냐면 네. 일단 종교가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종교가? 어, 일단 뭐 종교 얘기를 하면 되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종교가 좀 바뀌었나 봐 음. 어, 이렇게 좀 우리가 우리 같이 빌고 살던 집안이었어요 어. 어, 분명히 빌고 살던 집안에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는 맨 똑같아. 똑같겠지만 네. 맨날 우리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진짜 이렇게 보이거든요. 들고 살던 집안은 딱 이게, 보, 이게 사주나 이런, 이런 이름이나 얼굴을 보잖아. 네. 그럼 보여 이렇게. 음... 정말 절을 많이 하거나 네. 이렇게 들고 살던 집안이면 이렇게 손 모아서 이렇게 비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음... 근데 들고 살던 집안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빌고 살던 집안인데 어떤 십자가를 걸거나 뭘 걸거나 이렇게 종교가 바뀌어서 근데 이게 종교가 바뀌었다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뭐 본인의 믿음이 뭐 불교가 됐든 어떤 이런 무속이 됐든 교회가 됐든 본인이 편하면 뭐 바꿔가는 건뭐 나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중심에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은 자존심센 사람이고요.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신인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것들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들이 다 뭔가 이슈화가 되고 자기가 법이 되고 했던 것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떤 자기의, 뭐, 곁을 내주는 사람. 어떤 이성운이라든지 결혼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도 그냥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그리고 나는 이제 이게 자기가, 뭐, 이게, 이, 뭐야, 비혼주의? 뭐, 독신? 이,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냥 혼자가 편하고 자기 가 어찌 보면은 자기 힘으로 어떤 내 집안을 뭐좀 일으키고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었던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음, 음, 어떤 책임감 가정으로 네네. 인해서 그래서 여지껏 그냥 살아왔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가정을 그러니까 어느 이제. 궤도에 올려놨을 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그냥 좀 꾸준히 그냥 살아왔다고 보여져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아 이제 살만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만해졌어 이만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 인생으로서 봤을 때는 너무 누릴 것 어, 어느 어 사람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 주변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응?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도 보여져요. 음. 그냥 겉 우리가 소위 말하잖아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를 다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음. 근데 나이가 55이에요.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는 할수 있는 것도 없고 할수 없는 것도 없다고 봐요. 굉장히 애매모어 뭐. 내가 그랬잖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연세라고 하기도 뭐하고 나이가 음. 나이라고 하기도 뭐하다 나는 아까 이 나이 적으면서 난 공수가 다 나왔다고 보거든 솔직히 음. 나는 이 나이에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는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어. 나이가 이만해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나는 그냥 이 사람은 2, 30대 의나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봐요. 어. 어. 어떤 구설시비 이런 것도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면 지나 그냥 그런가보다. 어. 네네네.라고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이제는 단단해졌다고 음. 생각해요. 음. 그 전에는 조금은 휘, 그러니까 숨고 싶고 흔들리고 막 죽고 싶기도 했었겠지 사람인지라. 근데 음. 그거는 자기는 이제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같아. 선생님 말씀대로 초반에 말씀대로 이분이 결혼을 안 했어요. 음. 근데 왜 안? 안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네안 하는 거죠. 왜안 하는 거?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 결혼이. 응, 결혼이. 그리고 자기는 그게 어찌 보면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가정을, 내 집을 가장처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음, 음. 그래서 만약에 동생이 있다, 만약에 내, 내, 나보다 뭐 언니나 오빠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돼. 부모 대신. 음. 어떤 가장의 역할을 다 해야 돼서, 음. 누군가 뭐, 동생 있다면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음. 이런 이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것들 다 해, 했어. 음. 그러면 자기가 남았잖아.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음. 그래서 안, 해, 안 해. 일정이 면은 어때요, 이분? 일정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잘, 잘 풀렸다고 보죠. 너무너무. 음. 너무. 잘 풀렸다 어. 본인의 그 일에서. 어 본인의 일에서는. 지금 막힘없이 나이가 좀 있으신데 앞으로도 본인의 앞으로도 어. 앞으로도 어.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꾸준히, 다행히 꾸준히 꾸준히 다행히 어. 도전도 되게 굉장히 많이 해요. 음. 모험을 모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네네. 시도는 해요. 근데 시도하는 것만큼 돼. 아 그래요? 그럼 잘 풀리는 거네요? 어 그쵸. 되게 두려움도 많아요. 음... 데, 근데 보여지기에는 그런 모험과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두려워해요. 아, 그런 부분을.. 음, 음. 오... 근데 그거를 진짜 뛰어넘어서 용기를 내는 거죠. 그거는 웬만한 사람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오... 하, 쉽지 않네. 어떤 어떤 도전과 용기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용, 나는 그런 거라고 봐. 작년에 좀 어땠을까요 이분? 작년에요? 작년에는 좀 마음 고생 그러니까 약간, 약간 이분의 기운이 조금 저하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게 왜 떨어졌어요? 약간? 지쳤나? 음, 지친 거지. 그리고 외로움. 그러니까 자기가 못 느껴봤던 그런 이제 왜 우리가 슬럼프가 오고 네네. 외로움증이 오면 그냥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그냥 네네.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아 뭐남부울거 없이 사는 사람들에도 이런 이제 자기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약간 기운적으로 충돌되는 시기가 오면 음. 숨어버리거든요. 음. 우울감이 오고 음. 그럴 때는 그냥 기 기운이 다운 되죠. 그러면 슬퍼지지 사람이 음, <웃음> 어. 그런 어. 식이지 않을까. 어떤 있겠다. 뭐 돈의 돈에 손실이 있거나 어떤 사람으로 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그냥 자기가 자기만의 방에 갇혀 있는 그런 아이고. 우울감이 들어오는 시기. 음, 누가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타깝네. 음. 야,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 좀더 질문해볼게요. 네. 이분은 지금은 배우예요. 어. 원래는 가수였어요. 아 그래요. 엄정화 씨. 어 진짜. 네. 어. 나이가 저도 저도 이걸 어, 찾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어, 이렇게 나... 많다고? 근데 전혀 이렇게 그러니까.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요. 나도 나이가 이렇게 많던나 지금 많아졌어. 너무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말이 엄청나게. <웃음> 근데 어. 뭐... 뭐, 뭐 배우로서도 그렇고 가수로서도 어, 그렇고 그럼요. 완전 성공 다 되는, 성공했어요. 그렇죠. 이분 뭐 이렇게 말하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딱 하나 결혼을 안 하네요. 이분 그래서 음. 사람들은 이제 평생 안 하나 싶은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음, 음. 선생님 근데 안 하고도 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면은 음. 난못 산다고 봐. 만약에 하더라도 왜요? 어, 음, 쉽게 말하면 일부 정산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아직도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들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요? 어. 그렇게 많이 돈을 벌고 그렇게 많이 해내야 된다 음... 아직도. 응응응. 음, 음, 음. 그거는 뭐 우리가 보는 제3인칭의 시점인 거고, 그 그러니까 본인은 또 모르 모르잖아 음... 속내를 사정을. 음, 그럼 결혼은 끝까지. 음. 그럼 이분 애인은 있어요 지금? 있겠지. 지금? 지금 있어 보이세요? 선생님 보시게 지금은 있... 아니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다고 봐요. 네 아무튼 평생 어. 어, 어, 살면서 그럼요. 애인은 있겠아 그럼 그럼. 음. 그냥 애인만 두고 음. 그냥 평생 사는 두고. 거냐고? 그쵸. 렇 음. 아깝네. 그리고 쉽게 내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음. 이분이 아마 마지막으로 드라마. 의외로 한... 네. 이런 분이상관계가 분이 깔끔해요. 음, 오히려 오히려. 어. 근데 이분이 아무튼 결혼을 일찍 했으면 일부 종사가 쉬... 그, 못할 수도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분이 진짜 연예계 데뷔하고 엄청 또 일찍 감치하셨죠 어렸을 때 하셨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연예계 데뷔하고 만약 결혼을 금방 또 일찌감치 결혼하셨잖아요. 그럼 연예계 생활 못 하죠. 아, 못했을 거야. 아, 오히려 오히려 못했을 거야. 이렇게까지 내가 네. 이런 탑 자리에 못 계셨을 거야. 이렇게 음, 오랫동안. 그렇구나. 음. 어찌 보면 이 연예계 이탑 자리와 나의 이런 이제 결혼 음. 어떤 인생이랑 뒤바꾼 음. 거지 바꾼 음. 거지. 그엄정아 씨가 아마 우리들의 블루스가 마지막 작품 이었을 거예요 작년 이었을 거예요 음, 뭐 그것도 받았죠. 드라마 잘 됐는데 어, 근데 제 기억에는 연애 대상 뭐 이런거는 사실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음음. 뭐 받았을 수 있는데 아무튼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상적인 운은 조금 없나요. 이 엄정아씨가. 이번 노래 가수로서는 좀 상폭이 있는데 이런 어떤 심도 있는 이런 연기는 되거든요. 근데 연기로서 상은 이런 상, 상은이 없네 진짜. 지어 않... 없어요. 어... 앞으로 작품 할 활동을... 때... 나는 그거 되게 깊게 봤는데. 오로라 공주. 아 그래요? 저 몰라. 몰라요. 네. 들어온 거 같아. 요 오로라 공주 어 그래요? 나 그거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어... 좀 오래된 영화긴 해요. 아 그렇구나. 어. 이분 그럼 계속 배우 활동 그러면은 몇 살까지 할수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뭐한 10년 더 하시면 그 어떻게 나는 오랫동안 좀 하실 수 있을 거라 봐요. 10년 더 하시면 이제 뭐라고 해야죠? 그원로배 원로네요 <웃음> 중요한... <웃음> 죄송한데 아무튼 10년 정도 더 하시면은 그 정도에 이제 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원체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 그때도 그럼 계속 한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간혹 나오실 거라 봐요. 어... 응. 너무 너무 멋진 모습으로. 이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점이요? 난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쪽 건강이라고 어, 하면 어떤 면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음, 건강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몸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아 응. 그러니까 난 여성질환 여성들은 음, 갑상선이나 네네네. 갑상선, 유방, 이런 데 자궁 쪽, 이런 쪽으로 여성 질환 네. 통틀어서 네. 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갑상선이요. 아, 그 정도 조심하시면 어, 뭐 별탈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 정리해주세요. 어, 나는 근데 너무 멋있잖아요. 여자로서 맞아? 남자가 어. 봐도 멋있어요. 어, 그죠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자기 관리도 너무 잘하시고 네네. 좀 오래오래 좀 응. 그, 화면에서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